냠냠냠 냠냠냠냠 a 맛있어. m n 엄마는 어디 갔을까? 오늘? 많이 먹어 냠냠냠냠냠 m n a 눈 n 눈눈 Nam, 가 a 이곧서서 이제 간 다음에 할 거야 아가이얘눈눈 눈 봐, 눈, 눈. 에이, 눈이 안 보여서 그러면못들었어 네, 이거는 정상으로 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찔렸을 거예요? 찔렸을까? 어미가 버렸어. 아, 어렸을 때는 어릴 때, 네. 피스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감염이 생겨가지고, 네. 어제부터 그냥 계속 염증으로 그냥 음. 눈 자체, 이렇게, 예. 어, 뭐,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한쪽은 아예, 어쩐지 밥을 주면, 네. 한쪽으로 모집비를 자꾸 딴 쪽으로 가요 네.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안약하고 약해서 염증 있는 걸좀 관리해 주고요 네. 염증만 관리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 아. 한쪽으로 살아있요아 그래요? 네. 못 본다고 보내 그럼 한쪽은? 네, 네, 네. 에휴, 눈이 아파 아유 완전히 붙었어 괜찮아만 뭐 고쳐주려고 왔어 너가 어떤가 보려고 왔어요 이름을 뭘로 줘줄까나 그랬어 어이구 아팠어 괜찮아 고쳐줘 고쳐준다고요 한쪽으로 보고 살아야지 뭘 그쪽 치료다 해가지고 치료 받자 응 그랬어 아이고 아가 얜 이름을 뭘로 지어주나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나 아이고 그랬어 왔어요 아가 한눈이 윙크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눈이라고 지어줘야 되겠다 한눈이 한눈아 한눈아 아 그랬죠 응. 한눈아 한눈이 치료받고 가자 며칠 더 있어 아이고 이뻐라 한눈 한눈아 잘 있어 치료받고 있어 한눈아 한눈아 한눈아 영롱아, 오이구 많이 좋아졌네. 영롱아, 영롱. 용농. 눈이 아팠어. 영롱. 영농. 영롱아. 그래서 꼬리 원장님하고는 꼬리 한드네 영롱아. 영롱아. 아이고, 저 똥빵맹이를. <웃음> 좋아하네요. 장난 도치네 영롱아 영롱아 영롱 영롱 영롱 너, 너 나야 야했어 괜찮아 이제. 너 며칠 더 있다가 언니 오빠들하고 어울리자. 아, 어이고 일어났어. 아이고, 아이뻐. 아이 괜찮아. 으니깐 으니깐 으니아 으니깐 이니라아니야아니야하니 지치려나에서 또순이 아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순아 영롱아 영롱 며칠만더 고생해 거기서 얼굴을 이렇게 나오죠 잘 지내자